안녕하세요 밥술 한잔입니다 제주 뚜벅이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제주에서 처음 먹는 토속 음식과 바다를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돼지 족탕이에요 돼지 족발을 푹 삶아서 우족탕처럼 끓여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는 인싸각입니다 에피타이저 순대관과 허파예요. 아, 퍼석퍼석하지 않고 살짝 탱글탱글한 어, 팽글 것이 정말 맛있었답니다. 무한리필이라는 반전은 서비스예요. 대신 뱃살도 무한리필 되겠죠? 아 드디어 족탕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시래기가 잔뜩 든 우족탕인데요 어제 먹다 남은 족발 뼈다구가 여기서 왜 나오죠? 태닝 안한 뽀얀 살결 아.. 먹어도 될까요?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부추로 대충 한번 가려봤는데요 그래도 그 존재감은 여전하군요 참! 의미가 없습니다 국물은 전반적으로 오래 끓여서 구수한 설렁탕 같았으나 어, 이게 후추맛이 조금 많이 강하기도 했어요 매콤했습니다 물에 빠진 고기 안좋아하시는 분들 물에 빠진 족탕은 어떨까요 뽀얗고 간녀린 너의 손 싸늘하다 덜 싸늘하게 태니한 것처럼 소스로 잔뜩 입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끈한 피부결 감상은 습킵하고 입속으로 호로록 직행하게 되면 태닝한 족발보다 부드럽고 탱글한 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뼈를 놓지 못하는 손들이 분주해지네요. 땡그랑땡그랑 뼈 떨어지는 소리만 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투적인 손놀림들이에요. 쓰레기 배출량이 나무하는 시국에 살점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뼈도 씹어 먹지 왜? 뼈도 씹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지만 깍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간도 너무 맛있었어요. 살짝 걸쭉한 국물은 식을수록 조금씩 더 끈적거렸는데요. 솔렁탕보다는 깔끔하고 해장용으로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밥을 한번 말아봐야겠죠? 역시 국밥의 밥을 말아야죠 콜라겐을밥 말아먹으며 피부재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아먹어야 돼 그럼 말아먹어야지 잘 안말아먹는데 그럼 말아먹어야지 <웃음> 알토랑같이 숨겨놓은 족발 역시 족발은 조금 더 식는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좋은데 엄청 뜨겁다는게 첫번째 단점이고요 걸쭉해서 빨리빨리 안식어요 간이랑 허파도 리필해 먹어야 되는데 이미 배가 불러왔습니다 하, 근데 우리 바다는 언제가지? 빨리 먹어 족탕의 단점 두 번째라면 시간도 무한 리필 잡아먹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족탕의 마무리로 별다방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별다방 아메리카노는 맛이 없어요. 제주 시내에서 걸어서 바닷가로 향하는 중인데요. 렌터카 반납하러 맨날 쌩쌩거리면서 지나가던 길인데 걷다 보니까 아... 나안 미쳤는데 이런 점피디 제주의 또다른 풍경과 문화가 보입니다 배꼽드러낸 비행기의 뱃살도 가까이에서 보이고요 산 대신 도시를 감싸는 바다도 보입니다 걷다 보면 가끔 남의 영업 수익도 걱정하고요 하루방들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재밌는 놀이도 합니다 <웃음> 결국 1초만에 받아 찍고 온밥수이 급하게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이번에 못본곳 다음에 또갈 거예요 안녕